어, 포꼬레퍼가 떼는 져포꼬레퍼야 근데 이것도 너무 헐고 왜 이렇게 헐거지게? 이거. 저번 음. 짝 빡빡하잖아. 이건 너무 헐고. 화력 테스트를 해봐야지. 안 나오잖아, 지금. 파랗게 나오긴 하네. 응? 파랗게 어? 나오기는 해. 빨갛잖아. 이래 하면 안 된다고. 이 안쪽이, 안쪽이 파랗긴 한데. 안에는 파라네이겉기 빨개서. 막히긴 막히.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? 응안 어, 그랬어. 뿌리 하나도 안 났고 엄청 쎘어 불이. 어디가 막힌 거야 그러면? 응? 어디가 막힌. 어디가 막히나 마나. 응. 안에는 파란데, 그에는 뻘거잖아. 이게 끓음이 이렇게 있으면 응. 안 되는데. 응. 쓰지 않은데 막혀? 아 얼마 쓰지 않은 막히냐고? 썼으니까 막히는 거지 어떻게? 아니야 네. 두 아, 번, 네. 두번 하고 세번찰때 그랬어. 아니, 결국은 그냥 구멍 막힌 건데 큰 그게 뭐가 있어 이게 그냥 쎄똥알인데. 응. 그거 왜 막혀? 어? 뭐, 이나무 일로 나왔다. 어, 진짜 나무 줄 나왔네. 탄 문제였대. 반을 해 어? 아이 반 눌러놨는데 너무 크네 딴거 갖고 와야 되네이 반을 이렇게 돌리면 된다니까 내 갖고 이렇게 속 터져 어? 다 뚫렸어 어. 이렇게 돌리면 돼 여기가 이그잖아이큰 데가.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. 이게 근데 주, 이게 내가 여기서 시작했지. 이쪽을 먼저 다 뚫고 뭐가 뭐 막힌 것 같지는 않아. 내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뚫었어. 여, 여기는 뚫었어요? 그 거기랑 파란 불 났잖아, 아까. 파란 불 났는데. 해 봐. 이 맞았어? 근육안 그러니까. 맞았어? 응? 근육이 안 맞아. 이까뜨서 나온 거같은 이거 그러니까 일로 나올 거 같은데요. 응. 불 붙이지 말고, 원래 여러 거 생겼나봐. 네, 약간의 야, 응? 야야. 야야. 응? 아까는 아래가 파랬는데 오늘 도 빨개 렸네 이번에는 다 맞는 거야. 뭐야 이거? 전체적으로 다빨개 아까 파랬잖아. 아까 여기는 파란 불이었는데왜또다 빨가냐? 그래도 옛날보다는 막 옛날에 이렇게 홀랑홀랑 했는데 좀센거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빨간 안돼 안돼. 안 돼. 더 심해졌어. 더 심해졌어? 응. 음. 아까는 아래가 파랬는데 빨개 붙잖아. 같이 불이 그렇게 안 세니까 끓지도 안해 빨리. 팔해야 되는데. 뭐가 문제야? 어떻게 저절개가 문제인가? 응? 요 요거에서 문제가 이거? 이거 이거. 너무 희말이가 없어 저게. 테스트. 음. 아, 음. 요거는뭔지 모르겠네. 막아볼까? 응, 빨가진다 그거 막으니까 좀, 좀, 좀 달라지는데 해, 필요... 아 이게 조절하네 어? 이걸로 조절하는 거구나 다시 막아볼까? 응 막아봐 아 맞네 맞아. 이걸로 조절하는 거구나 어, 이게, 이게 조절 이거 풀르고 이게... 응. 그럼 저것도 되겠는데? 이게 풀르면은 이게 더 파란 불이 나와 응. 아 웃기네. 안전히 불러봐. 안전히 불러봐. 맞아. 맞네. 더 더. 응. 우와 더더 더, 더. 더 세지잖아. 막 지금 어, 올라와. 어. 어 그렇다 그래. 근데 맞네. 여기 안에 불이 안 붙냐? 너무 너무 그, 너무 세 세니까. 너무 너무 세니까 떠 버리는 응. 거야 지금. 응. 이게 아. 딱 이걸로 조절하네. 오케이 오케이 바리. 저것도 기겠는데? 그러니까 오케이 바리 다시 저걸로 해보자 이제. 응. 얼른 해봐. 와.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이상하니 불이 희말리가 없어. 이상하다 했어, 뭔가가. 와! 와우! 음. <웃음> 그걸로 조절하는 거네. 불세기를. 음. 이건 가스 조절하는 거고, 그거는 불세기 조절하는 거구나. 음. 이건, 야, 이건 됐어. 이건. 얘는, 얘는 합격이야. 합격. <웃음> 요기도좀 자를까? 너무 길어서? 어, 일단, 일단 해보고. 어, 이따 해봐. 와. 이거 어. 되면 요거 쓰고 적꾸 팔면 되거든. 그래, 아. 하나 팔아야겠다, 진짜. 오케이 okay. 네? 왜? h 어지네 어? 됐는데?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 그 됐구만. 와. 아, 이거, 이것도 무사히 고쳤네. 야. 걔뭐하시야할 뻔했네. 와불쎄인 와, 그, 봐. 어, 거불 소리 들린다. 야 된다, 이게. 그걸 하는, 그걸로 되는 이게, 건... 이게 조절이구나. 그러불 그러니까, 조절이. 어. 야. 이게, 이게 조절이네. 또 화력 화력 조절. 응. 이거는 화력. 가스 조절. 이건 맞아. 화력 조절. 맞아. 와 멋쟁이 같고 버릴뻔했네 방금 터 이게 불이 또 이제 빨간 게 올라. 이위 희마리가 없잖아. 어, 희마리가 없어. 응. 이게 산소랑 같이 들어가나봐 이 안으로. 응. 이게 딱 좋네. 이게 산소 구멍인가봐. 응. 됐네. 어 됐어 됐어. 와 됐어. 아 이쁘게 이쁘게 잘 나오네. 응. 오케이 우와. 오케이 오케이. 야. 응. 와. 익었어. 응. 와두개다 멋쟁이 거네. 응. 아따바리. 야. 아 돈벌었네 응. <웃음> 와 멋쟁한거 놔두고 돈 버리고 돈 살뻔했네 이거 혹시 그냥 길게 할까? 너무 길다 아니. 너무 길지 응. 야, 저걸로 바꿀까 다시? 응. 새걸로? 아 응. 응. 와... 뭔가 이상했어 역시 내가 안 그래도 그, 난 이게 불이 이렇게 약하니까 이게 난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 응. 저 그랬어 오케이 야. 됐습니다. 곰곰이 생각하길 잘했지? <웃음> 아 그럼 버릴 뻔 했잖아 야 얘네들 봐봐 웃겨 <웃음> 아주 <잡혀야지>, 얘네들 <웃음> 딱 앉아있어갖고 <웃음>